네 안녕하십니까 문천입니다 아, 오늘은 소림차창에서 아, 나온 아, 고수만전심차를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 샘플로 나온 아, 차인데요 소림공항패 네, 소림차창에서 나온 아, 고수만전심차입니다 이 차는 2019년 연말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약 횟수로 한 1년이 안됐고요 100년 내외의 만전지역에 고수찬입으로 만든 1kg짜리 전차입니다 일단 시운편을 오늘 시험해보고 나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전체, 어, 약 7g 중에서 절반 정도, 3.5g 정도를 지금 덮혀진 차오에 넣었고요 네, 예, 건차양에서 그토린봉황패 특유의, 아, 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담배 냄새라고 하죠. 예, 그러한, 아, 연미가 건차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오와 아, 숯구를 일단, 아, 건물로덮혔고요 예, 첩포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작년에 나온 만전지역 어, 고수차입으로 만든 관차입니다 예, 국토의 물로 아, 세차를 한 후에 1를 우려보았습니다 1 예, 우린 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예, 첫포는 일단은 음, 상당히 은은하고요, 맛이 염미가 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건차향에서는 그 담배잎의 염미가 상당히 강하게 드는데 실제 마셔보니까 어, 생각보다 맛이 상당히 순하고 예, 어, 첫포지만은 적당한 염미와 어, 그 다음에 후운이 바로 따라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보이차시험기를 녹화하면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도 어, 우리는 과정이라든가 설명을 하다 보면 30-40분이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매번 뭐 우리는 방식이라든가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매포를 우린 후에 시음한 감상평만 아, 적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0분 이내로 아, 최대한 아, 그 영상 시간을 줄여볼까 합니다. 이 포트를 따랐고요. 상색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진하게 나옵니다. 색상이 아주 밝지는 않고요. 출시는 20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작은 2019년 12월이니까 작년 모료를 경배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만전 고수생차라고 하는데요. 어, 무량산 지역에 있는 생태유기차 찻잎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실제 아까 1포를 마셔본 결과로는 어, 상당히 부드럽고 어, 토링 보안패 어, 특유의 그런 연미가 살아있긴 하지만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포째를 시험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어 고산미는 전혀 없고요 그 연미 특유의 연미는 느껴지지만은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상당히 약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차가 부드럽습니다 맛이 있는데 전혀 그 거부감이 없고 어, 마신 후에 그 어, 연미가 약간 그후은으로 어, 변하면서 어, 살짝 단맛이 비치는 아주 이포째라서 그런지 어, 완전히 우러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3포째입니다 아, 상색이 상당히 물질감이 있고 예, 진년생차의 그런 어,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실제 한번 맛을보겠습니다 예, 연미가 좀더 증가했고요. 어, 1 2포째에 비해서 고산미도 살짝 비칩니다. 그렇지만 은 어, 후원도 잘 따라다주고 어, 상당히 그 부드럽고 마시기 좋은 아, 그러한 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 10분간 휴식한 후에 4번째로 올려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탕색이 아주 진하게 우러져 나왔고요. 예. 연미가 이제 네,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아, 역조의 상태도 지금 전차 덩어리였던 것이 거의 다 풀어져서. 예. 거의 대부분 엽조가 네, 풀려 있는 상태이고요. 어, 고산미는 아주 강하지는 않고요. 어, 경매라든가 빙도의 단말과 다른 그러한 그 예, 진한 엽미 뒤에 따라오는 어, 약한 후운이 있습니다. 어, 토림 공항 타차에서 흔히 느껴지는 그러한 네, 아시라고 좀될것같습니다이 차가 어, 만전백년 보수차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기존의 보안 타차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격 설정도 1kg짜리 전차 하나에 한 8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토리 보안패 기준으로 할때 보면 은 아주 비싼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로 5번째를 우렸습니다 어, 이런 연미가 강한 차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담배님 냄새나는다고 해서 어,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차는 일단은 어, 이 자포 이후부터는 상당히 물질감도 있고 진하게 올라오고 지금 3.5g 정도를 넣었는데 어, 열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고수차, 생차라는 그런 느낌을 사실 좀 받기가 어렵네요 예. 선전하는 것처럼 그런 100년 이상 된 고수차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토림공항배에서 운영하는 자체 생태 유기 차원에서 현잎을취업했다고 아, 써놓은 것을 보니까 아, 어, 어느정도는 신뢰를 갖고 마실만한 차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오포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연미가 이제 확연히 살아났고요 네. 어, 산미는 거의 없고 고미도 아주 약간 비칩니다 차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고요 어, 일반적인 그런 토리공항 타차 또, 뭐 하관에서 좀연미가 강한 차, 이런 종류인데, 어 이게 작년 연말에 제달을 했는데, 어 생차의 그 패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 모료 자체가 작년 아 모료를 썼다고 하는데, 마치 한 3, 4년 된진년 모료를 쓴 그런 차의 맛이 나고, 향색도 상당히 진합니다. 이 부분은, 어 조금 더, 어,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번째로 우려서 수고에 담아놨고요 어, 마지막 8번째는 어, 지금 물을 붓고 어, 좀 길게 한 2~3분 정도 한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7번째까지는 탕색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아까 5포를 정점으로 해서 좀탄색이 많이 연해졌고요. 어, 이 차가 내포성이 아주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7포 시음하고 나서 8포로 한 2, 3 정도 길게 우려서 한번 마셔보고 어, 오늘 어, 토린 그 고수 만전차 어, 시험기를 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전에 옮겨놨던 7포를, 7포째를 먼저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미도 상당히 숙로 들었고요. 아까만큼 째지는 않고, 어, 맛도 이제 어느 정도, 예, 맛이 이렇게 특별히 특정 짓기는 어려운데, 그냥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차인것 같아요. 이 차를 고수 만전이라고 떠올는데 솔직히 제 시음기 제가 마셔본 결과로는 이것을 만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특징이 이 차의 특색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길게 우려두었던팔포째를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는 지금 현재 제가 샘플로만 받았기 때문에 아, 토림차창에서 다른 차를 구입하면서 따라온 샘플인데요 어, 이 고수만전차라고 하는데 어, 기대만큼의 맛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kg 전차니까 그 전차 상태 기납된 상태로 받아서 마셨을 때는 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이처라는 것이 어, 생차일 때또 신차가 2~3년 지나됐을때마지의그 변화무쌍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시험한 것을 갖고 그 차를 어,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러 번 마셔봐야 되고 또 세월이 지난 그 네, 소위 말하는 월지노량에 따라서 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은쉬운게 예, 마지막 8분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미도 많이 숙그러들었고 이제 단맛이 어, 공격적으로 어, 스며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어, 약간의 그 화한 예, 박하향과 같은 구감도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차가 뭐 고수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팔복까지 마셔본 바로는 그런 고수차의 느낌이 아주 확연하게 들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 나중에 이 차가 진화되면서 또 다른 그 본연의 특성을 나타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시험기는 짤막하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